스페셜반인데 <웃음> 오늘 컨디션이 최악이라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,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. rush up double kill headshot headshot headshot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Wow. 와, 미킬 와... 배하였습니다 와, 사장님 안녕하세요. 뭐야?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제한 시간 내 횟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별 다섯 개, 그것도 노란색깔 간지나죠. 옛날에는 끝판왕이었는데, 심지어 별 다섯 개 빨간색도 아, 두 위, 분이야. 아군이 하습니다 아하, 이거 어쩌나? 그냥 여러분 가스하고 밸레스 많이 깨졌으면 다른 만 갈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아. 그쵸? 그렇죠? 별 5개 외에는 없죠. 원래 이제 국가 원소가 5개니까. 초록이가 아니요, 요봉. 똥 색깔이 이러봉. 여기 젤리님. 순서대로 똥 색깔, 초록 색깔, 파란 색깔, 빨간 색깔, 노란 색깔. 오. 어, 감히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음, 맞아요. 저도 그게 제일 좋아. 스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게임 그 자체는 완전 똑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복귀해도 아 역시 스포는 한결같네. 그런 마음으로 또 복귀하는 거죠. 사람이 좀 밖에서 무대지 총스킨이라. 아, 이거 이사 가야겠다. 이거 3식이 못한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가생님 오랜만이네. 가생님이 제가 옛날에 언제야? 지금 조회수 잘 올라가고 있는 그 36킬 세이브 한거 있잖아요. 스나 영상. 세이브 세 번인가 한 거. 거기 같이 출연하신 분인데 이걸 사러 나오네? 쌤까지 갔다 왔는데 쌤 없었나? 퍼포 아, 더블 나이사. 에, 프로게임가 이거 그 영상. 아군이,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, 목이오 획득했습니다. 아이제손이 풀리는데. 아잉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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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예..예? 예? 음, 맞아 맞아 맞아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멀리멀리... 아, 배 너무 고파요. 하지만? 인정 돌격은 드르륵 가겨도 안되는데, 스나는 펑, 그냥 펑 한발. 이거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싶다. 어우, 야야, 미지마, 미지마, 아니! 와 제스퍼님 이걸 밀었어 거의 뭐 이거 벼랑에서 밀어버리셨는데 아 제가 피지컬이 딸렸나요 밀렸네 오늘 라면 먹고 피지컬 좀 키워야겠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, 아이 시간에 너무너무 너무 반칙이 달라면 은 그죠?